오늘은 제가 캐시샵에서 캐시 스타터? 이거, 얘를 결제했어요. 아바타 11개. 그런데 아바타가 기본적으로 주는 거 말고는 다 이상한 거 받았어. 별로 좋은 거 아니야. 원래 이런가요? 음, 그래서 아바타는 실패해서 합성을 한번 해보려고. 있는건뭐 해야지 뭐 음. 뭐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나쁜 음. 들 음. 음. 음. 얘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다른 사람처럼 뭐 <웃음> 사실 좋은 거는 기대하는데, 그래도 뭐전 두려워. 영어 없어, 없죠? 특별한 거 없어. 그래서 리드곡으로 잡았어요. 무슨 말이냐? 그것이 시끄러. 응, 리드곡, 리드곡 맛신 했어. 근데 배신자는 어디 어디 다 있어. 사님 족장은 만나 보셨나요? 어, 실망더라 무... 음, 손잡이를 만든 후에는. 근데 어, 빨리 레해야 되는데. 네네 <웃음> <웃음> 네, 어 죽는 건다 싫어. <웃음> 같이 잡자. 어, 아, 근데 와이버 쟤가 때리네. 그래, 네, 같이 가자. 아, 거기까지 가진 말고. 아 이거가 성공해 음. 같이하자 같이 같이 아니, 같이 잡자고. 거기까지 가지 말고 같이 하자고. 아휴, 아, 답답해. 에이, 굳이 뭘로 아니, 왜 굳이 멀리까지 하 아니, 굳이 여기서 게임 만들어? 짜증나. 아유 아니 같이 자고 그는 여기. 와이고 잔대는 좀 나을걸이야.